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30, 32번째 동영상입니다. 월요일이고요 12월 7일입니다. 아, 제가 좀, 뭐, 계속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고요 어, 아, 뭐, 오늘 이 동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 뭐, 어떻 하든 참 재미없는 동영상입니다. 아, 그리고 뭐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참너 지겨운 동영상이고, 또, 콕 그, 이 치료법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참, 가치 있는 동영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아 그냥 안타까운 마음은, 아 너무 섣불리 판단해버리시거나,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아 다른 치료법이 없을까 하고 이렇게 찾아가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좀 현명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치료법은, 어, 분명히 맞는 치료법이 맞다고 저는 좀 확신을 하고요 그 실질적으로 이 동영상을 올리고 난 이후에도 어,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전화가 오고 있고 제가 매주 금요일또 이렇게 전화를 받겠다고 해서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 분명히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어, 또 소화가 안 되시던 분들이 소화가 되고 있고 또영류성식도염 있으신 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고 속이 편안해진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계속 듣고 있고 뭐 어찌하든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나 이 동영상을 먼저 들으신 분들은 호흡법부터 먼저 익히시기 바랍니다 호흡법은 두 번째 동영상 그러니까 2번 동영상 3번 동영상 27번 동영상 27번째 동영상이 호흡법의 결론 부분입니다 또 호흡법도 또 그것이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어떤 분들이 지을 분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호흡법을 개발하시려고 그러니까 개발한다기보다는좀 발전시키려는 제가 말씀드린 건좀더 효과적인 호흡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여러분들이 폐의 움직임을 자꾸 느껴보시려고 하시고 그 사실은 뭐 이렇게 해도 부는 게 맞지만 입을 벌리고도 폐를 수칙하면서 바람을 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람을 내보낼 수도 있고, 이빨을 딱딱 끓이면서도, 이빨을 이렇게 다물고도 바람을 내보낼 수 있고, 혹은 실질적으로, 인위적으로 여기 압력을 걸어서 제가 보여드렸던 가스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스를 내보내버리는 방법도 있고, 그, 어떻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 나는 얼마나, 또 때로는 뭐, 코로, 그죠? 아 입을 담은 상태에서 코로, 코로 할 때는 계속 목을 흔들어 주시거나 이빨을 딱딱 끓이는 것이 어 이제 무리가 안 가면서 가스가 조금씩 조금씩 빠져 나오는 그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저 자신은 느끼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곤란해요. 코로 할 때는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은데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면 코로 하면. 자꾸 이렇게 압력이 안 걸리면서 머리가 당깁니다. 뇌가 당기면서 이 두통 현상이 나타나고 또코 점막이 이렇게 자꾸 좁아지는 어, 코의 비강, 어, 비강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자꾸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 폐가 수축이 잘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하여튼 이 동영상 제가 올리고 있는 동영상 전체적으로 촥 듣고 들어보시면, 뭐, 어떤 분이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들었을 때잘 캐치가 안 됐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들으니까, 아실질적으로 네. 자기가 실행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아, 이제 네. 그 부분이 이해가 된다. 하나어 그런,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여튼, 좋아진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자꾸 듣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법은 분명한데, 사실은 그 과정들이 쉽지 않다라는 거, 또, 길게 잡아, 잡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뭐,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 이 방법은, 뭐, 자바라 운동과 호흡법과 어떤 이런 거는 평생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자기 본인 생각에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몸을, 그 혈관을 정상적으로, 또 폐의 움직임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고, 그죠? 또 신진대사 소화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기 최대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하든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땅에서 운명을 달리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그게 현명한 거거든요. 뭐 나중에 건강해졌다 이제 정상인처럼 그냥 가만히 뭐 편한 자세로 그냥 운동 안 하고 뭐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이래 산다 이거는 좀 현명하지 못한 거죠 그죠. 문제를 알게 되면 누구나 뭐 그런 길을 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를 이 동영상을 통해서 좀 인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혹한 동영상, 두 동영상 듣고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그냥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라고. 어, 하여튼, 오늘 어떻게 하든 계속 동영상을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 보도록 하고 일단 우리가 제가 뭐 잠자는 잠자리, 잠자는 방법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어,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사실그뭐 잠을 자기 위해서는 그 전날부터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식사 습관을 어떻게 하라고 제가 어, 지난번 동영상에 이렇게 말씀 말씀 드렸고 또 저녁 시간에 운동이 꼭 필요하다. 어, 잠자기 한 시간 전 혹은 최소한, 1 시간 반 전에는 운동을 끝내야 됩니다. 그니까, 러 운동량은 여러분이 조절하시는데, 최소한 30분, 길게는 한 시간 정도는, 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뭐, 정상이 심하신 분들, 하여튼, 욕심은 내지 마십시오. 욕심은 내지 마시고, 뭐1 시간 하라고 해서 막, 막, 뭐 풀, 풀 파워로 막, 확, 너무 열심히 해버리면, 이게 또, 2차 자각증상이니까, 막, 피가 한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몰려버리면 뭐 여러 가지 찾아가면서 몸살 현상이나 뭐 두통 현상이나 어떤 잠 잠을 잘못 자버리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격하게 하지는 마시고 조금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여튼 한 시간 동안 어떤 운동을 하는가 그리고 또 평상시에는 어떤 운동을 하는가를 어 기본적으로 왜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가라는. 원리적인, 치료 원리적인 설명과 함께 그렇게 계속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 이거였습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러니까 뭐두 번째 동영상인가 세 번째 동영상인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자의 모양 그게 여기 이렇게 검은색으로 샀으니 이렇게 되어 이게, 이게 대장이고 그렇죠? 아, 소장이 이 가운데 파란색 빨간색 위장 그리고 화살표가 되어 있는 이게 활 모양이죠 활 모양 아 이게 횡경막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횡경막, 그렇죠? 막 아, 이렇게 이런 그림이 되어 있고 그 여러분 실질적으로 문제가 어디에 나타났는가 설명하면서. 그 이두 번째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두 번째 그림. 아, 잘 보이시는가 보입니 보입니까? 아. 아, 두 번째 그림 제가 횡경막을 이제 이렇게 약간 뭐 분홍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했습니다. 이 횡경막을. 그 사실은 폐의 움직임에 위해서 횡경막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자, 위식도 과작근이 벌어졌다 다물러졌다 이렇게 벌어졌다 다물렸다 벌어졌다 다물렸다 하면서 위장에서 가스가 이렇게 계속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자, 여, 여기서 보면 폐와 횡격막이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위장하고도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는데 폐가 확장되면서 내려앉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위장을 지그시 누르고 횡격막의 개폐 동작, 횡격막이 열렸다 닫혔다는 동작을 위장 상당 부분을 누르면서 막아 버리는 겁니다. 막아 버리고 그사실은이 횡격막이 폐가 이제 내려앉으면 횡격막이 지금 활 모양이 되어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행경막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뻗어버립니다. 일자로 쭉 뻗으면, 행경막이 내려앉아버리는 거죠. 내려앉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이 모양입니다. 이제 이 모양인데, 행경막, 이제 행경막이 제 횡격막이 화솔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앉는다 봅시다. 만약에, 어, 내려앉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일자로 이렇게 쭉 펼쳐지면서, 위식도 가렸근이 이렇게 들려버립니다. 들려버리면서, 다물어지는 거죠. 다물어지거나 혹은 이게 아예 벌어진 상태에서 고착화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위식도 가라커니 벌어진 상태에서 고착화되면서 위산이 계속 넘어와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혹은 다물, 다물어져버린 그니까 그 증상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물어져버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웃음> 다물어져버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 보면 위산은 안 올라오는데 가스가 이쪽으로 못 올라오면서 위산과 함께 가스가 실질적으로 전혀 못 올라오면서 위장이 빵빵해지는 거죠. 명치통증이라고 해야 되면 상복부 팽만 명치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폐를 덜어 올려야만 폐를 덜어 올려야만 가스가 실질적으로 올라오고 위산이 올라오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폐를 덜어 올려줘야만 다시 그게 위식도 괄약근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정이 안될 경우에는 수술까지도 생각해야 되지만은, 만약에 자연치유를 원하신다면, 일단은 폐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끈질기게 해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해내셔야 되고, 다행스럽게도 만약에 그게, 어, 위식도 가려건이, 개폐 동작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여러분, 실제로 그 병이 나을 수도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니 그러니까 자, 이 그림을 제가 뭐하여세 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여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어. 그리고 제가 자바라 운동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의자, 그죠? 의자 중요합니다. 의자, 그냥 제가 이렇게 등받이가 없는 의자인데, 뭐 스툴 형태의 어, 등받이가 없는 의자인데, 뭐, 하여튼 뭐, 이거는 어, 동그란 형태고, 뭐, 여러분들이 하여튼 집에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없다면, 어떻게 하든 하나 구해보십시오. 뭐. 뭐 동네에서 이렇게 굴러다니거나 주스 와도 되고 뭐싼거 하나 사와도 사오셔도 됩니다 사오셔도 되고 그렇죠. 어. 일단은 이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등을 이렇게 기대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척추에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등받이 없는 의자를 하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근데 사실 본그 의사분들도 등받이 있는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어. 무스게소리를 네, 하지만은 어,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으면 자기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허리를 펴게 됩니다. 펴게 되고 또 등으로 올라오는 그 대정맥, 그죠? 어, 등으로 올라오는 정맥이 시시로 쉽게 수월하게 피가 잘 돌게 되고 어, 그러면서 점점 어, 허리도 어, 척추도 바로 쓰게 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제가 아, 오늘 3삼 32번째 동작인가, 29번째인가, 30번째인가. 제가 하여 가장 기본적인 게이 자세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거 한, 그죠? 어, 이거 한 10번, 5번이나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준다. 자, 이렇게 해준다. 자, 이거, 어, 뭐한 5번 했으면, 이거 5번 했으면 이거 한 10번 정도, 어, 이렇게 하고, 다시 내리고, 자, 호흡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죠? 바람을 부는 겁니다. 그냥 어. 운동할 때는 조금 강하게 불어도 괜찮습니다. 혹은 어. 아주 세게도 한번 불어 보십시오. 그냥 한번 풀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를 근데 항상 세게 부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어. 좋은 건 아니고 평상시에는 뭐 입으로 살짝 분다든가 혹은 코로 이렇게 밀어낸다든가 코로 바람을 분다든가 자, 들이마시는 호흡은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자꾸 세게 들이마셨다가 세게 내뱉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러는데 제가 여러분이 폐가 커졌다고 했습니냥 세게 들이마시면 자꾸 폐가 더 커집니다. 폐가 더 커지고 또 가스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잘못 들이마시면 가스가 폐로 자꾸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자꾸 높아진다고 했죠. 그죠 어, 들이마시는 거 자주만 하세요. 자주만 하시고 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어. 왜, 왜이 동작을 하겠습니까? 왜이 동작을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어. 자, 우리 심장에서, 그죠? 제가 설명드렸죠? 심장에서, 자, 좌심방에서 그죠? 어. 좌심방에서 이렇게 대동맥이 올라오면서 세 가닥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대동맥 세 가닥으로 나눠지는데, 한 가닥은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목쪽으로 올라오는 목 오른동맥. 그죠? 팔로 가고 머리로, 두뇌로 가는, 목오름 동맥, 혈관이 있고, 하나는 이 아래쪽 다리 쪽으로, 배 쪽으로, 창자 쪽으로 내려가는 위대동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위대동맥. 하나는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서, 심장 그 표면, 그죠? 표면에 혈액을 공급해서 압력을 형성시켜서, 심장을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관상동맥이라고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이 동작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위, 위도대, 동맥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피의 양은 많은데,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피의 양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스가 못 빠져나오고, 폐가 수축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피의 양이 굉장히 약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적인 몸에 신진대사, 그러니까 혈액순환 장애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니까, 팔을 이렇게 움직인다 면은 팔에 있는 모든 대동맥과 모세 혈관들, 그 목을 이렇게 흔든다라는 거, 이거는 목 쪽으로 올라가는 모든 대동맥과 모세 혈관들에 피의 공급량을 늘려주는 겁니다. 늘려주는 거고, 기본적으로 자꾸 이렇게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어깨를 이용한 들어 올리기 운동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들어 올리기 운동이 기본. 가장 기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의사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그 골격, 골격은 이 T자 골격이래요. 그러니까 어깨 골격과 등 골격, 그러니까 척추 골격이 되죠. T자 골격이 내려앉는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척추가 앞으로 수그러진다. 혹은 옆으로 수그러진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몸, 그러니까 몸 전체의 혈액순환과 신진 대사능력에 타격을 줄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사분이, 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 하여튼 그 의사분, 그 부인이, 그 어떤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대사정부분에 걸리신 것 같아요. 걸리셨는데, 어, 부인이 항상 불평을 했대요. 그 의사가 내, 자기 부인 병도 못 고치냐. 그, 그 의사분이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민을 하면서. 뭐, 이래, 환자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뭐, 이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하는데 소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운동을 그냥 무작정 많이 한다고 해서 건강하다는 건 아니라는 걸, 그, 그, 의사분이 또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그분이 이제 많은 사례들을 연구하시다가, 아, T자 고는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어깨가 강해야 된다. 왜? 야구 선수들 보면 어깨가 강한 선수들이 있고 또 어깨가 약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저도 운동을 하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운동 그 헬스 하시는 분들 이제 주변에 이제 제가 아는 동생이 있어서 헬스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헬스를 오래 하다 보면 그러니까 상체 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이렇게 들리면서 어깨 근육이 잡히면서 이게 쫙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요. 자기는 딱 이렇게 사람 홀경만 봐도 저 사람 혈수 하는 사람이다, 안 하는 사람이다. 이게 구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어깨가 조금 들려야 됩니다. 들리면서 가슴이 벌어져야 됩니다. 가슴이 벌어지면서 이 갈비뼈가 벌어져야 됩니다. 운동을 자꾸 하면 갈비뼈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벌어져요. 이 형경막도 키우고 하면 이렇게 벌어지면서 폐가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여지, 공간을 두게 됩니다. 공간을 두게 되면, 여러분들 운동을 하고 호흡법을 하면서 하면 자꾸 폐가 위쪽으로 들, 들려 올려 빠지는, 그 어, 그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들이 짧은 건 아닙니다. 그죠? 어, 최소한 6개월, 길게는 뭐 1년, 2년까지도 길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길게 보셔야 되고, 그니까 러 습관이 중요한 거죠. 그죠? 내가 매일 어떤, 내 몸에 유익한 운동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 여러분의 건강과 도식에 그러니까 이 동작을 할때 이렇게 하면 가장 힘을 받는 게이 동작을 할 때는 어느 쪽에 피가 많이 올라오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팔쪽 이 팔뚝 쪽으로 계속 이 혈관이 수축 팽창 수축 팽창 수축 팽창하면서 이쪽으로 피가 쭉 올라옵니다. 한참 하다 보면 여기가 탄탄해져 있는 게 보인다. 피가 꽉 들어왔으니까 모든 혈관들에 피가 가득 차 있으니까 탄탄해지는 겁니다. 탄탄해지고 또 이거 가만히 있으면 쉬 빠져요. 어, 근육은 그래요. 우리가 펌프 한다고 그러죠. 뭐그 연예인들이 TV에 나오기 전에 막 펌프업 해막 상체를 벗고 막자랑을 하고 그러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쑥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피가 다시 원래 상태로 다 돌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니까, 러이 동작이 가장 기본 동, 동작, 기본적인 동작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 이이 동작은 뭔가 하면, 제일 힘을 받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사실은 이 어깨 부분입니다. 어깨 부분. 어깨 부분. 어깨 부분하고, 이 동작의 유익한 점은, 자, 이렇게 들어 올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이 뒤쪽, 이 뒤쪽의 근육이, 어, 그러니까 이 뒤쪽으로 뒤쪽에 있는 혈관들이 팽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왜 그러나 왜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 습관들을 잘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팔을 이렇게 든다 이봅시다 자꾸 이렇게 들고 뭐 물건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들고 뭐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계속 어떻게 보면 이 동작 그러니까 이 앞쪽, 이 앞쪽 근육들 그니까 러이 앞쪽 혈관들만 계속 피, 의 공급량을 자꾸 늘려주게 됩니다. 그니까 러 평상시에 뭐 운동안 하시는 분이 뜨개질을 뭐한 한 시간 정도 했다. 근데 갑자기 막 어깨가 막 아프다. 단단해지고 막 어깨에 열이 난다. 이게 무슨 동작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피를 너무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이러 있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운동을 뭐 뜨개질을 이렇게 했다. 1 시간도 이고2 시간, 3 시간을 했다. 근데 뭐, 그 전날 가니까 막 어깨가 아파, 잠을 못 자겠다. 이런 분들, 제가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고, 분명히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작을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나이 40, 50대면 50견이 옵니다, 5 0개이 왜냐하면 이쪽, 앞쪽으로, 그니까 이 팔쪽으로 4개의 대동맥, 2개의 대동맥과 2개의 대정맥, 아니야, 4개의 대동맥과 4개의 대정맥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앞쪽으로 두 개, 뒤쪽으로 두 개가 나는데이 앞쪽 두 개만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이쪽 혈관은 자꾸 커지고 이 뒤쪽, 이뒤쪽으로 흘러가는 혈관들은 점점 좁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좁아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혈액순환장애의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혈액순환장애에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어, 그런 나쁜 영향을 계속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5 0개 치료한 거 굉장히 쉽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새끼손가락하고, 요, 요, 요, 두 번째, 아, 세 번째, 새, 새끼손가락을 어디 걸고, 자꾸 잡아당기면, 5 0개이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5 0개 때문에 막, 몇 년을 그렇게 막, 고통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 사실 한 3일 정도만 하면, 5 0는 의외로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그,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요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50견 치료 방법이라는 어떤 그런 동영상,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거든요. 어, 그 동영상 꼭 보시고. 그니까, 하여튼, 자, 이 동작은 팔뚝. 자, 이 동작은 어깨. 어깨와 이팔 뒤쪽, 그죠 네, 뒤쪽. 뒤쪽 겨드랑이 이, 이 뒤쪽으로 가는 혈관들을 다시 확장을 시켜드는 겁니다. 그니까, 러 피의 공급량을 계속하면 어떻게, 목 오른 동맥으로 피가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을 또 이렇게 흔들어주면 목 오른동맥으로 올라오는 피의 양이 점점 증가한다. 그죠? 예. 그리고 저어 제가 저녁에 하는 운동만 계속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이걸 몇 회나 하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그리고 목을 이렇게 자꾸 흔들다 보면 이병에 걸리신 분들이 의외로 목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들어도 이거 목 디스크를 앓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목 디스크 목 목에 디스크를 갖고 있는 분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을 흔들지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을 항상 고쳐 세우고, 안 움직이는 그런, 얘기죠. 목을 안 움직이면 목오른등 목으로 올라가면, 뇌로 올라가는 혈액량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결국은 뇌 경색으로 가버려요. 혈액 공급이 너무 안 되면 뇌가 딴딴, 딱딱해지면서 이제 반신불수 중풍이 오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어, 결국은 내쪽으로 내쪽을 쪽으로 돌고 있는 모세혈관들이 다 찌그러져 버려요, 다 찌그러져 리니까 그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디스크나 어, 척추 디스크나 목 디스크까지 가신 분들은 일단은 가장 자연 치유적인 방법은 그 주변에 있는 척추나 목 그죠? 어, 목 척추 있는 부분에 그 주변의 모든 근육들을 강화하는 것이 아, 이거는 저 물리치료사들이나 저, 그, 하여튼 저 운동요법으로 치료하는 어, 그런 모든 의료기관들이 공통적으로 권유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막 너무 심해서 때 어떻게 보면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 수술까지 어떤 생각하지 않을 분들은 거의 운동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 들었,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 듣고 목 운동은 제 기본적으로 저, 저, 저도 저녁에 매일 하는 겁니다. 가 평상시에 저는 목을 굉장히 많이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흔들고 뭐 하여튼 자주 흔들어요. 자주 흔들고 이빨도 딱딱거리고 목에다 이렇게 힘을 주기도 하고요. 왠가 면 계속 내가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됐기 때문에 내 얼굴살이 빠졌고 내 어, 두피가 얇아졌다라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됐고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사실을 제가 인정했기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목 근육 강화 훈련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워서도 할수 있고, 앉아서도 할수 있는데, 이제 앉아서 할수 있는 방법은, 자, 이 깍지를 끼고, 깍지를 끼고, 목 뒤로 이렇게, 자, 뒤통수에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팔은 앞으로 당기고, 머리는, 자, 머리는 뒤쪽으로 미는 겁니다. 이렇게. 후, 자, 호흡하면서, 후, 자, 이러면, 자, 뒤쪽 목이 강해지겠죠, 그죠? 뒤쪽 목에, 이제, 이 동작을 한 2개월, 3개월 하다보면 점점 더목 근육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쪽, 그 모세 혈관들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면서, 살아있던 기본적인 골격, 그러니까 근육의 골격들이, 이제, 팽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피의 공급량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다음은이 왼손. 왼손을 옆에다가 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기에는 뭐 반대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왼손을 여기다 대고, 옆으로 대고, 자, 왼손은 이 안쪽으로 밀고, 머리는 바깥쪽으로 밀는거 이렇게 미는 거 밀고, 바람을 불면서, 그죠? 바람을 불면서, 자, 이렇게, 오른쪽, 밀면서, 반대쪽으로 밀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근육들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쪽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밀어 제키는 겁니다. 팔은 반대 방향으로, 손은 반대 방향으로 밀어 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쪽 근육이 또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누워서도 할수 있는 게, 누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운 상태에서 머리를 들고 있으면 이 앞쪽 근육이 형성이 되고, 누운 상태에서 뒤통수를 막 땅으로 막 밀어 올리면 척추도 펴지고, 이 뒤쪽, 뒤쪽 근육도 형성이 되겠죠. 그, 누워서는 옆 근육 하기는 조금 곤란해. 요옆 근육은 하여튼 뭐 옆으로 살짝 누워서 이렇게 미, 미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에 절대 무리수는 들지 마십시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하시면 그때 또, 또 어, 목에 근육통이 오거나, 이렇게, 뭐 근육통이 오는 것 자체가 2차적으로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심각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평생에. 근육통을 알아본 경험들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아, 그럴 때는 하여튼, 그, 뭐, 가볍게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가. 이게, 뭐, 근육통이 너무 심하다 이럴 때는 약국에 가면 근육이완제가 있습니다. 근육이완제 싸요. 아, 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2차 자각 증상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들, 좀 지혜롭게 하시오 그냥, 부작정 참지도 마시고, 어, 뭐, 약을 그냥 간단하게, 뭐, 근육이완제만 4천 원 정도 하면 쌉니다. 그거 먹으면 오히려 쉽게 풀려버려요. 쉽게 풀려버리고, 그것도 풀또 풀어지면, 혹은 약을 먹기 싫으면 그냥 하루 정도는 안 하는 겁니다. 하루, 하루나 이틀 정도는 목 방어 운동을 안 하고, 그냥 목만 이렇게 흔들, 흔들면 또 풀어져요. 풀어지고, 뭐하 그런 대처법들. 여러분좀 지혜롭게 그렇게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 폐를 좀 극단적으로 수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폐를 극단적으로 수축시키는 방법인데, 이제 그러니까 목 오른 동맥으로 피를 계속 강하게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인데, 뭔가 하면, 제가 뭐 저는 이제 물병을 이렇게 사용했는데, 사실은 이제 물병이 제가 아령보다도 더 유익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요. 그러니까 왠가 하면, 이 물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제가 아까 이게 앞쪽 근육만 너무 사용하다 가면 50개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 이쪽이 탄탄해지면서, 이 뒤쪽이 약해지면서, 이 이 옆에, 뭐, 뭔가, 연골, 연결 부분을 눌러 뿌려요. 눌러 뿌리면 이제 5 0개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병을 이렇게 사용한다 그러면, 자, 이 새끼 손가락에 이렇게 걸어 보는 겁니다. 새끼 손가락에 걸거나, 혹은 뭐, 이렇게 걸거나, 자, 이렇게 걸면 이 앞쪽이고, 이렇게 그러면이 뒤쪽이 연결이 돼요. 사람 손가락은 다섯 개가 있는데, 이세 개는 이 앞쪽 근육을 주관하고, 그죠? 앞쪽으로, 위쪽으로 올라오는 근육을 주관하고, 이두 개는 이 뒤쪽 근육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활 습관 가운데 어떤 근육을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직업병이다. 직업병도 발생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40년, 50년, 60년 살다 보면, 반드시 노후에 혈관 장애가 옵니다. 그, 어떤 부분은, 자꾸, 어떤 혈관은 자꾸 커지고, 어떤 혈관은 자꾸 작아지면서, 피가 안 돌게 되면, 통증이 와요. 어느, 어느 부분인가, 뭐, 팔꿈치에 통증이 오기도 하고, 여기, 네? 어깨에 통증이 오기도 하고, 목에도 통증이 오고, 등통이 오기도 하고, 피가 못 돌면, 다가 몸 전방구석에 통증이 옵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피부에, 피가 이제 모세혈관의 어느 부분이 너무 과하게 좁아지면, 이제 대상포진, 뭐, 이런 부분도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피가 안 돌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혈액순환장애가 얼마나 우리, 뭐 그 우리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 제가 눈에 말씀드렸죠, 그 예를 들어서요 저, 는 저녁에 운동하기, 운동할 때 항상 이 동작을, 그니까, 앞쪽에 둡니다. 앞쪽에 두는데, 이제 새끼 손가락에 이렇게 걸었어요. 보세요. 새끼 손가락이 두 개로, 자, 이두 개로 이렇게 딱 잡았습니다. 손가락 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사분들도 얘기하고, 한 의사분들도 얘기하는데, 손가락의 힘이 빠지게 되면 죽을 때가 다 됐다. 뭐 이런 이런 얘기를,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피, 그 피는 이 손가락을 통해서 지나가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손이에요. 손, 손인데 손가락에 힘이 빠진다 그런 거는 어,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손가락을 손가락을 어떻게 보면 좀좀 좀 약하게 그러니까 다른 부분, 다리 같은 경우는 우리 체중을 받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피가 콱콱 밀려가요팔쪽으죠 이렇게 움직여, 이 어깨 쪽으로 피가 콱 밀렸는데, 손가락은 어떤 체중을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가락 운동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국은 손가락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력기를 이용하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꼭 필요한, 필수적인, 여러분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운동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네, 제가, 제가, 어색게 소리로, 어떤 분이 자꾸 기절을 하신대요. 어, 떤 분이 기절을 하셔가고 병원에 갔더니만, 그 의사분이 참 현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뭐, 약이나 어떤 그런 치료 방법이, 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양손에, 호두 있죠, 호두. 호두 두 개를 갖고, 계속, 어, 이렇게 조물락 조하락 호두를 절대 손에서 넣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 점을 락정을하 합시오. 근데 신기하게도요. 호두 두 개를 계속 락쫑정 하는데, 더 이상 기절을 안 하더래요. 그 이분이 뭐, 밥 먹다가도 푹! 쓰러져 버리고, 뭐 하다가도 푹! 쓰러져 버리고, 간질도 아닌데, 그니까 러이기절 한다는 건, 뇌로 올라가는, 가장 피가, 어느 지점에서 막히면서, 잘못 올라가니까, 혈액순환 공급,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전신 마비가 온 거예요. 그 때, 마비 현상이 오면서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팔을 이렇게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니까, 피가, 이렇게 목오름 동료 통해서 이쪽으로 계속 피가 공급이 되면서 이렇게 밀어 올리니까 더 이상 기절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부분도 여러분좀생각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 이게, 이 원리가 뭔가? 왜그 의사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저는 또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화 받은 분 중에, 아, 이게 목을 흔드는 게왜 중요한가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아, 맞다고. 어, 그부분 인정해 주시니 참 감사하다고, 어, 뭔가 깨달은 부분이 있으니까, 어, 분명히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자, TV를, 자, 제가 이 동작을, 뭐 저는 이제 뭐 하여튼 저녁에 다른 행동을 하는데, 저는 뭐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1 시간 동안, 그 잠자기 1 시간 정도 동안 이렇게, 어, 기도를 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냥, 어, 그뭐 일부러 1 시간을 기도한다. 쉽지 않더라고요. 전뭐 교회 다니면서도 한 시간 동안 기도한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교회 다니신 분도 한 시간 하루에 한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는 그냥 꾀를 냈죠.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기도하자. 어, 이러면서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방법을 써도 됩니다. 그냥 뭐 음악을 들으시다든가, 뭐 t 비 드라마를 한 프로 보신다든가, 혹은 뭐 재방송으로 개그 프로를 하나 본다든가, 자기가 관심 분야를 이렇게 하나 정해놓고 운동을 하면서 그냥 보는 겁니다. 보면. 지겹지도 않고 운동도 잘할수 있고 내몸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잠도 잘잘수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이 부분은 뭔가 새끼 손가락에 이렇게 두 개를 걸고 엉덩이를 뒤로 싹 밀고 허리를 이렇게 가슴을 들어올려요. 가슴을 들어올리고 보세요 새끼 손가락에 걸고 그냥 이렇게 어깨를 좀 들고 버티는 겁니다.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이렇게 살짝 흔들리고 가끔가다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든 상태에서 어깨도 이렇게 들어주고. 자, 목도 이렇게 다흔들고 가끔가다 이목 목에도 힘주고 바람은 기본적으로 불고요. 자 이빨도 딱딱 딱 한번 해주고 계속 뭐 눈으로는 그 뭔가를 하고 있지만 머리로는 뭔가를 하고 있지만 내 몸은 계속 움직인다. 이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자, 이걸 붙들 붙들어야 되는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힘을 내기 위해서는 피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혈액의 도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목 심장에서 나오는 피, 대동맥 통해서 나오는 피. 자, 그러니까 목오름동맥으로 올라오는 피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걸 한 3분 내지 4분, 길게 나오는 5분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새끼 손가락에 걸고 한 2분 정도 버텁니다. 그냥 이렇게. 버티면, 뭐가 창자가 위쪽으로 꾸물꾸물꾸물꾸물하고 올라와요. 피도 올라오고, 가스도 올라오고 하면서, 자, 이렇게 하면 막 트림도 나오고, 트림도 나오고, 뭐, 희한해요. 이렇게 있다가 또 새끼손가락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다음 손가락, 다음 손가락그 거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이 손가락을 그렸죠 그죠? 다음 손가락 이렇게 그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는 이렇게 걸고 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있다가 어, 뭐 이것도 한한 한 1분이나 2분 정도 있다가 또그 다음은 그 다음 그 다음 손가락 이렇게 그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두 손가락 걸고 그죠? 이두 손가락 끌고 이렇게 버티는 겁 팔을 이렇게 하기로 하고, 가까다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윗배가, 그게 그러니까 아랫배가 쏙 빠지면서, 아랫배는 납작하게 들어가면서 윗배로 가스가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오면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가스 양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폐도 수축이 됩니다. 폐도 수축이 되면서, 자, 어깨를 덜썩절썩 하면서, 어, 수축이 되면서, 어, 자, 이런, 이게, 이게 어면 이게 굉장히 강해요. 처음 한번 해보시면 가슴이 빵빵해지면서 아랫배가 쏙 들어가고 윗배가 속 올라오는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를 수축시키는, 어,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수축시키는 방법이니까 이 부분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루에 한각 손가락마다 한 2분씩 정도. 1분이나 처음에는 1분 하기도 힘들 거예요. 새끼손가락에 들고 덜 올릴 힘도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근데 한한달 정도 하고 나면 누구나 이렇게 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힘도 점점 강해지고 손가락 있는 혈관도 들 점점 커지고 폐도 수축이 되고 여러분들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그 어. 하여튼 손가락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고 제가 하는 운동 중에 제가 아까 이렇게 이렇게 한 다섯 번하다가또 이렇게 한열번 정도 한다 이렇게 했죠 그죠 아 어.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음 하면 딱 실제로 어깨 강화 훈련을 이렇게 좀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자 말하자 이렇게 한 팔을 이렇게 한팔 바람 불면서 천천히 이렇게 합니다 천천히 자 가슴을 들어 올리고 이렇게도 하고 제가 하는 동작들을 다 보여드리는 건데 때로는 이렇게 든 상태에서 이렇게도 합니다. 가서 팔을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자이 운동을 한 해야 정다 하여튼 에, 뭐, 하여튼 이 운동을 하고 나중에 샤워하러 들어가서 우통으로 이렇게 벗어보면 여기가 이렇게 빵빵해져 있어요 어, 빵빵해져 있고 피가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걸 어,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은 시적으로 활백은 쪽으로도 피가 공급이 되고 이 앞쪽으로도 그게 양쪽 어깨가 다 강화가 되는 거예요 다, 다, 강화가 되는 거고. 또, 이게 또, 제가 아까 위쪽으로만 자꾸 들면, 이 뒤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통증이 올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러 제가, 뭐, 이것까지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들어올 때, 자꾸 이, 이 새끼 손가락과, 이, 이, 이 두, 요, 요, 손가락에, 그죠? 아. 어, 요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 힘을 약간씩 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저도 50개는 오랫동안 고생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거 그게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어, 다시는 그런 경험을 안 하고 싶어서, 어,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뭐, 다른 손가락보다는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어, 이요 부분에 힘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이런 운동을 하게 되니다이 운동을 하게 되고, 어, 요,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 다른 동작은, 이제, 나중에 발동작, 다리동작도 있는데, 어, 다음은 어떻게 하나 하면, 자, 팔을 이렇게 들고 병을 덮고 허리를 이렇게 숙이는 겁니다. 숙인 숙이 상태에서 자 이걸 이렇게 들었다 내다. 자, 이거는 전적으로 등 근육, 활배근 근육. 자, 이걸 한, 저 같은 경우는 한 20번 내지 30번 정도 합니다. 뭐, 컨디션 좋은 날은 한 30번 하고, 막아 귀찮아요. 굉장히 귀찮더라고 해보면 안 하던 동작을 한다는 게 얼마나 짜증나고 귀찮은지 모르겠는데,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고, 어, 그래서 저도 인위적으로 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또 하는 동작은, 아, 물구나무 서기가 있습니다. 물구나무 서기. 어, 뭐. 자, 물구나무 서기를, 제가, 제가 이제 운동하기 전에 첫 번째 하는 동작이 물구나무 서기예요. 물구나무 서기를 제가 오래 다녀요. 사실은. 한번할때 보통 뭐 3분 정도 합니다. 3분 정도 하면서. 물구나무 서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왼 다리를 이렇게 자꾸 움직입니다. 사실은 제가 좌우 비대칭이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팔, 오른쪽 뇌 아무튼 오른쪽에 있는 장기들이 다 커져 있어요. 사실 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커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커져 있었고, 다리도 한쪽이 길고 짧고 뭐 척추도 좀 휘어져 있고 오른쪽 상자가 너무 팽창이 돼서 탈장 현상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어, 제가 인위적으로 탈, 탈장이 꽉 상자가 튀어나오게 만들 수도 있고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러 안 나오게 하려고 항상 주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병원 에서 수술 받으면 쉽게 치료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피부, 그 안쪽에 내 피만 꼬매면 창작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일단 안 가기로 했습니다. 안 가기로 했고, 나중에 그냥, 아, 귀찮다 싶으면 한번 가서 그냥 꼬매고 오려고 하는데요. 큰 문제는 아니, 아니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이제 오른쪽 상대가 워낙, 어, 커져 있기 때문에, 누워서 어떤 동작을 하이면 왼다리를, 오른발은 이렇게, 오른다리는 고추 세우고, 왼다리를 이렇게 골반을 이용해서 계속, 물구나무 상태에서 흔듭니다. 흔들면, 이게 오른쪽에 있던 가스들이 왼쪽으로 슬슬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근데 물구나무 서기가 불가능하십니다.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조금, 저도 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이제 물구나무 서기 하기가 싫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팔굽혀펴기 있잖아요. 팔굽혀펴기를 자세를 하는데 이제 다리를 저 끝까지 이렇게 펼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팔과 발 사이를 조금 한 1m 간격으로 막 이렇게 그까 그러니까 끝까지 펴면 한 2m 정도 되잖아요. 그한 2m 50 정도 되는데 한 1m 정도 좁게 이렇게 펴세요. 좁게 펴고 좁게 편 상태에서 머리를 흔들어요. 머리를 이렇게 계속 흔들어 줍니다. 보입니까? 잘보이시요 아, 네. 하여튼 이런 상태에서 팔로 지탱을 하면서 머리를 흔듭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피가 강하게 올라가요. 왜냐하면 팔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힘이 내 체중을 버티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팔팔 쪽으로 가는 혈액의 공급량도 점점 늘어나면서 또 실시로 동시에 머리 쪽으로 올라오는 머리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혈액 공급량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저금이 동작을 그냥 하루에 한세번 정도 해요. 습관적으로 그냥 세수할 때도 일부러 이제 칫솔질을 하고 난 다음에 얼굴 닦기 전에 일부러 저 일부러 저 이거 팔굽혀기 자세를 하면서 머리를 계속 합니다. 팔과 발 사이 거리 한1 m 정도 아주 좁게 두는 겁니다. 너, 너무 넓게 두면 힘들어요. 여성분들은 어, 굉장히 힘드니까 한 1미터만 되면 그렇게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겁니다. 어, 그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합니다. 하루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 4번 많을 때는 5번 정도 그냥 습관적으로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도 하고 뭐 세수할 때도 한 번씩 하고 뭐 일하는 나가기 전에도 한번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는 행동이 자티자 자,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습니다또한 가지 동작은 이런 동작법입니다 이걸 엄지손가락에다가, 엄지손가락과 다가 엄지 손락 두번째, 세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긁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엄지손가락과 두번째, 세번째 동작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편하게 잡는 겁니다 잡은 상태에서 가슴을 올리고 자, 이 상태에서 이걸 하... 자, 이게 티자 근육 그러니까 어깨 근육을 강화시키는 동작입니다 피도 또 강하게 올라와요 이렇게 하면 피도 강하게 올라옵니다 자, 자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다리를 사용하는 힘이 강하겠습니까? 팔을 사용하는 힘이 강하겠습니까? 절대요 팔이 다리를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다리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온몸의 체중을 견디면서 근육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근육이 계속 커지다가 혈관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이제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피가 이제 그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다리도 가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리 노화 현상이 벌어져요 잘 걷지 못하고 대동맥과 대정맥 대동맥이 또 많이 커지고 대정맥은 또 피가 안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피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통풍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요 이제 관절 쪽에 또 문제가 막 나타나고 발목 관절, 무릎 관절, 이쪽 골반 관절까지도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정체되면 실제 염증이 발생한다 다양한 형태의 염증이 발생합다 고이면 물은 썩고 피는 염증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좀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팔은요, 그냥 팔만 움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팔 근육을 강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무게 있는 걸 들고 자꾸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머리도 동일한 겁니다. 머리도 그냥 움직이면 머리만 움직일 뿐이지 강하게 안 움직여지니까 이렇게 목 근육 강화 운동을 팔을 이용해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제가, 제가 평상시에 하는 운동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꼭뭐 내가 하라는 것만 할시분만이 여러분 스스로 계속 발전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 원리. 아왜아그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우리와 같은 대사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피가 훨씬 많고 위쪽으로 올라오는 피가 너무 부족해져 있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자 치료 원리 두 가지 있죠, 그죠? 피가 가, 아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자, 힘이 사용되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쪽으로 가스가 이동한다 그죠 가스가 이동한다꼭 잊지 마세요 꼭 잊지 마시고 자 좌우비대칭 계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전체 동영상을 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동영상 처음 들으신 분들이나 아, 그런 분들은 절대 이 동영상 하나만 갖고 치료가 되니 안되니 이런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끝장나는 거예요 혼자서 잘못된 지식으로 막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나하고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동영상을 상식으 어, 쓰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꼭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고, 필요하다면 더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더 들으시는 게 좋고. 자, 자, 그렇게 하고, 글쎄, 음. 자, 목도 이렇게 자꾸 하고, 이빨도 그냥 이렇게 착착착착 하는 겁니다. 착착 하고. 자, 다리 동작. 다리 동작. 다리 동작은 제가 저기 스트레칭 바라고 있어요. 그 사이에 스트레칭 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리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는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다리에는 대동맥이 내려갔다가 대정맥이 올라오면서 올라옵니다. 그죠? 대동맥이 약간 뒤쪽으로 내려가요. 대퇴부 쪽으로 뒤쪽으로 내려갔다가 우리가 그런 거리를 하면 뒤쪽으로 내려갔다 뒤꿈치를 먼저 밟지 않습니까? 그러죠 내려갔다가 앞꿈치가 들리면서 무릎이 들리면서 대정맥을 타고 피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올라오게 되는데 사람이 오래 사, 살았다. 뭐 50년, 60년을 살았다. 혹은 다리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 군대에서 행군을 너무 많이 했다. 무거운 걸 들고 너무 오래 다, 돌아다녔다. 자 이런 분들 뭐 실제 로 운동 선수들한테도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뭐, 스케이팅 선수나, 어, 뭐 하여튼, 스케이, 뭐, 역도 선수들도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는데요. 대동맥은 점점 확장이 되고, 대정맥은 점점 쭉, 네, 좁아들기 시작해요 좁아들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올라가 동맥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올라오는 정맥에는 뭐 우리 몸의 모든 정맥에는 이게 차단막이라는 게 있어요 뭐, 뭐 20cm 마다 하나씩 있고 30cm 마다 하나씩 있고 이런 차단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올라오다가 뒤로 역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막아주는 시스템이 정맥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림을... 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좀 보여 드렸으면 좋겠는데 피가 그죠? 어, 만약에 자, 이쪽으로 올라간다요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정맥을 타고 자, 다리 위로 올라온다고. 올라오는데 이게 역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차단막이 있는 거예요. 혈관 속에. 대정맥 속에. 그러니까 이 올라 일단 이 부분을 올라온 피는 이쪽으로 못 내려가기 위해서 이게 막아 주는 겁니다. 이게 막아 주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자꾸 이게 좁아지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피떡 우리 혈액이 응고되는 그 피찌꺼기 있죠 그죠? 뭐 혈소판이 응고됐다. 우리가 피를 흘리면 혈소판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혈소판이 그걸 피를 응고를 시키는데 실제 우리 몸에 피떡이 존재합니다. 항상 우리 몸 속에 그 부분이 피가 정상적으로 잘 흘러가지 못하면 여기를 가라앉게 됩니다.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막혀버리는 겁니다. 막혀버리면서 피가 정상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역류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쪽 부분에 혈관 압력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의 하지정맥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정맥류하지정맥류 갖고 계신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50, 60 되면, 여성분들한테 더 많이 나타납니다. 여성분들이 이렇게 전신운동을 좀안 해요. 남자분들은 뭐, 축구도 차고, 뭐, 운동도 하고, 이런, 이거 좀덜 한데, 그래도 남자분들도 나타납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자꾸 쪼그려 앉아서 뭐, 이렇게 하는 행동들, 어? 그, 팔은 안 움직이고, 하여튼, 다리 쪽, 그러니까 팔을 움직여도 다리에는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서 있으면. 앉아 있으면 상관없는데, 쪼그려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이래 되면 무조건 다리한테는, 다리한테 팔이 지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 이 부분을 어,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스트레칭 바를 어, 좀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목에다 걸고 잡아당기는 건데 어, 이게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제가 지금 오늘 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어, 여기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스트레칭 바를 이용하는 방법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어, 다리 혈관도 다시 다시 정상적으로 잡아주는 어, 그런 운동을 자연치유적인 방법을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다음 시간 일단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